리플라이프 OST를 만들고 싶어. 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날이 좋아서 여행 좀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자꾸 연기하는 척 진짜로 먹지 마세요. 어, <웃음> <웃음> 새롭게 한 촬영이라 되게 낯설어 가지고 걱정했는데 또 편하게 또 해주시고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이제 이제 첫신끝난거 아니에요? 맞아요. 와. 한 6시 남았어요 아 지금 뮤비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 립싱크를 해야 되는데 또그 연기에 젖어가지고 하면 은 립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고 어려운 거같아 미도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문이 열었는 거야? 어? 반갑습니다 손태가 개손태가 아 이쁘게 나온다잉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도입니다 저희 뮤비에서 저랑 마태형이랑 나루토 만화책에서 이제 그오로치마를 발견하고 네? 당신이라고 막 저희가 연기하는 장면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나갈 것 같아요. 그거는 반응이 좋았어요. 맞아요. 네. 님들끼리 반응 좋은 거아니에요 아니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 어 근데 잘 생겼어. 맞아. 너는 약간 좀잘 생긴 것 같아. 소감은 없 어때요? 아까 말했어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저도 아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응. 낙서 올라가면 떨려요. 어. 다시 얘기할게 그러면. 네. 소감이요? 아직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 솔직하네요 네. 먼저 해보신 소, 소감은? 일단 미도가 얼마나 고장 날지 예 정말 궁금하고 잘할것 같은데 또못할것 같기도 하고 코가 너무 간지러워요 뭐 긁어드릴까요? 네안 들어갈 것 같아 뭐? 아 여기 진짜? 콧구멍 아, 진짜 안들어 진짜 안들어가나 누구 콧구멍이 손넣는 지 처음이야 당신의 첫 경험 첫 경험 엄청 짜릿했어요 또 네. 오늘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뭐였지? <웃음> 매일쯤은 햇살 여름이 오면 그 땅처럼 녹아버리네 맞아요? 밤이. 가사는 맞아요 어, 맞아요 외웠어 한강에서 맥주라도 한잔 한 잔. 그, 거기 멜로디가 진짜 좋아요 네, 가사에 참 뜻이 뭔가요? 모르겠어요 다시 쓴거 아닌가요? 제가 쓰긴 썼는데 약간의 변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음, 음. 저는 맥주를 마시면 친구들이 놀려요 이 노래 듣고 또 음. 맥주 안 마시잖아. 음. 근데 마지막에 양이 만마. 양이 음, 만마. 이리고 들으니까 네가 썼다는 건 살짝 믿을 수 있겠다. 음. 자 이거 음. 무비 조회수 몇만으로 공약 잡으실래요? 공약이요? 네 공약 한번 잡죠. 100만이요. 100만? 어 그래 100만. 30만, 50만, 100만 이렇게 할까요? 단계별로. 아 그래요. 그럼 일단 30만. 네. 뭐로 할까요? 숨을 한번 크게 쉬겠습니다. 와. 미도가 숨을 크게 한번 쉰다는 거는 심호흡을 한다는 거군요. 그 말인즉슨 미도가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의미 <웃음> 부여를 어, 못하겠네요. 포장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네, 30만 되면은 세로 라이브 한번 하죠. 세로 라이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 세로 라이브. 일하러 가. 세로 라이브. 네, 30만 넘으면 일하러 가. 세로 라이브. 50만. 미도가 주가 돼서 또 노래 내기. 오그 100만. 100만은 뭐랄까? 요 100만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앨범. 미도가 그림. 내가 그린 거? 응. 왜 자꾸 붙였어? 팔을 <웃음> 더 붙여? 붙여야 왜, 돼요. 왜 그래? 그래 붙여야 돼요. 100만이니까. 그러면 저와 미도의 그림이 담긴 앨범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둘이 찍은 화보를 보내드릴게요. 오. 사진은 마태가 찍은 걸로. 오! 괜찮다. 응. 웨딩 응. 컨셉. 웨딩이요? 아이 노래에 맞춘 컨셉이어야죠 <웃음> 아, 왜, 갑자기... 아니, 왜 자꾸 이상한 데로 무슨 아, 아니, 아니면 그런 컨셉 어때오르치마루랑 내가 키우고 있는 뱀 나도 약간 눈이 쫙 찢어가지고 약뱀그 분장 분장 도와주실 거죠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이 모자 포인트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저 너무 잼민이 같지 않아요? <웃음> 그렇죠 덥겠어요? 더, 너무 너무 덥어요 <웃음> 벼드랑이에 데오드란트 뿌려서 다행이에요 어, 가볼게요 카메라 네, 자, 가사 고르시는 거예요 가볼게요 액션! 들어갈게요 야 누가 봐도 누가 주인공이다 액션! <목소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컷하고 마지막으로한 번만 더 타고 끝낼게요 어땠어요? 파타 형이죠? 네, 파타 형이에요 소감, 소감 어때요? 저요? 아 지금 너무 졸려서 미치것 같아 마테마 괜히 뺏어 먹었다, 큰일 났다 <웃음> 아, 진짜 마탭, 저 식군증이 심하거든요. 아, 갑자기, 아, 진짜 귀여워. 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예, 이거 안 하는데.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이제 다음 행선지로 이동합니다. 난지한강공원입니다. 그쪽던데요어 둘이 다올라요 갑시다요. 전 어. 이동 중이에요. 이동 중입니다. 차가 안막히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기도하는. 어 근데 미도 저는 합시다. 위도 메이크업하니까 진짜 더 약간 그게 있어요. 아우라가 있어요. 안녕. 위도는 <웃음> 잠꾸러기. 편해요. 누구 보고 제... 바로 <웃음> 난장강호원입니다. 그 이미 위도는 지금 촬영 중이고요. 와우. 뭐 위도 미도 빠트렸어요 위도 미도 빠트렸네아 이쁘다. 오 여. 어떻게 찍었지? <웃음> 빠졌어요? <웃음> 네. 빠셨어요 돈에 도에힘좀 빼. 아까 전에 책 보는 것도 찍었고 음악 듣는 것도 찍어서 좀 최대한 인물보다 아니면 넓은 컷들 위주로 좀 따올게요.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어, 다리 긁지 마시고, 레디. <웃음> 네. 액션. <웃음> 오케이, 할게요. 다 <선물이> 끝나셨어요? <웃음> 네. 네, 다 끝났습니다. 미도는 오늘 마지막이고. 어, 고생하셨습니다. 어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땠어요 네, 어? 합시 어땠어요? 오늘이요? 네. 하시 이런 경험이 없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다음편 또, 또 해야죠? 네. 네. 네. 아니, 근데 저 뮤비 촬영하면서 재밌었어요. 저도요. 제가 네.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번더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호출 다겠다 <웃음> 뭐야? 나 귀중기 그 때문에 그거가 아파. <웃음> 너무 아파. 견뎌. 아, 다음에는 어. 무조건. 네. 애들 다 모아서 찍고 싶다. 아, 재밌을 것 같긴 하죠. 어. 데 만약에 맞습니다. 노래 다음 돌에 나오면 그럼 무슨 테마일까? 캐롤 어때? 캐롤. 다 같이 모이는 어? 정말 캐롤. 그죠? 대박이야. 괜찮죠? 재밌겠죠? 어. 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캐롤 보고 싶으시면. 네. 5 0만 찍어야 돼요 그니까 러5 0만 찍으시게 해주실거죠? 네5 0만 찍어야 되니까 잘지 알죠 아또 잔다 아또 잔다 잔다, 잔다. 잔다, 잔다. 아또 잔다 안녕 안녕 여러분 화이팅 내일 또 만나요 일하러가 화이팅 일하러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잘되자잘되자 진짜 잘 되죠 피곤해요 어제 곱돌이 곱돌이탕만 아니었어도 어제 곱돌이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케미 누나랑 술 마셨어요 <웃음> 돌잰 날이에요 네 맞아요 형 그러면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찍고 야외 나가는 거죠 응. 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제 재꿈님 내면 세계에요 일하러, 일하러 가기 야가 싫은 그 느낌 있잖아요 어. 되게 우울하고 짜증나는 그 느낌을 살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그 대상이 이제 마테그마테가 어. 여기에 나올 거예요 이좋 여행 마태야, 이거 제꼬반한테막 뭐라고 윽박지는 거 있잖아 그거를 카메라 보면서 하면 되거든 액션!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마태 형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놀랐고 그리고 너무 리얼리티해서 놀랐고 저한테 뭔가 경각심을 네. 주게끔 하는 예, 그런 건데 마태 형이 또 프로페셔널한 모습 보니까 또 어때요? 어떠신지 또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굉장한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요이요이말이이이이게요이을요이하요요을이요하이요 네, 네, <웃음> <웃음> <해. 웃음> <웃음> 아, 진짜 지금처럼 에쨍가면될것 같은데요? 제꼬 네저 혼자 있는 줄 알고 외로웠잖아요 아 마트 갔으니까? 아니 호리존이 이게 뭐야 이게? <웃음> 아, 제 눈이 너무 부셔요 진짜 어 아니 <웃음> 호리, 이거는 여러분도 부셔 어. 약간 호캉스를 제가 즐기고 있는 거를 한번 찍을 거래요 아아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어우 의자 되게 뜨... 되게 뜨거워요 이게 뭔데 리허설이야? 몰리 차도 꼬리지 않는 기분 웨이 쌍돈좀더 보여요 기다려줄게요 10 9 10초다? <웃음> 지금 기분이 어떠시죠? 휴양지에 온 기분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많이 더워 보여요 <웃음> 그걸 아는 사람이 지금 <웃음> 어, 그걸 아는 사람 지금 오 구름 가렸다 어 구름 가렸다 예. 지금이다 지금이다 아네 찍나요? 찍나요? 네, 네 좋아요 그런 식으로 어, 할게요 어 좋아요 지금 지금 딱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오 아주 즐기고 있어요 <웃음> 이배경에 이거, 이거 뭐야? 전느 <웃음> 웃긴 <웃음> <웃음> <웃음> 뭐예요 진짜 끝입니까? 예 끝입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끝났네요. 예! 이일하러가 기대해주세요. 일하러가일하러가치각이다나신죽자입니다난생하자예요다고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